겁니다. 공익광고협의회 제주시 90.1 서귀포시 102.9MHz 제주 MBC FM4입니다. HLAJ FM 특약으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캐럿 퍼마일로 보험료 다이어트 올해는 내차 보험 다이어트 하세요.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. 딱 내가 탄 만큼만 내는 캐럿 퍼마일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. MBC.